오대리 그시즌원 모의고사 대박 나야 되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 그냥 무료로 푸시죠 왜? 어차피 남잖아요 <웃음> 그럴까? 6월 평가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점검을 하고 싶어서 모의고사를 좀 풀어보려고 해도 눈 씻고 찾아봐도 주변에 풀만한 모의고사가 없어 특히 개정 화학원은 말이야 그래서 쌤이 딱 3회분 실전 모의고사를 쫙 한번 뿌리기로 결정했어 그 날짜는 6월 평가원에 맞춰가지고 첫 번째 5월 29일 금요일 그 다음 주 6월 5일 금요일날 오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월 12일 금요일날 오픈하게 돼 이렇게 3회가 끝나면 그 다음 주는 두둥 6월 평가원 시험인 거야 난이도는 중급, 중상급 요 정도 난이도를 쌤이 유지를 지켜놨어요 이번에 경기도 시험 봤을 때 난이도가 어, 쉬웠잖니 너무 그렇지 따라서 경기도 시험 봤을 때 나온 점수에서 마이너스 6점에서 8점 하면 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범인은요쌤 개정교과에 딱 맞춰놨다니까 쌤이 기존에 빠진 내용은 전부 다 빼버렸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내용들은 가급적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20문제 중에서 이전과 달라진 게한 6문항 정도가 새롭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 많으면 8문항까지 6월 평가 원 시험 중요하잖아 그치 지금까지 해온 거딱 토대로 내가 어느 어느 부분이 빠지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따라서 그 점검하는 차원에서 난이도는 중상 아! 중요한 거 빼먹었다. 해설 강의는 이 시험이 오픈될 때 바로 쌤이 해설 강의를 스튜디오에 올릴 거야. 그냥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니들이 그걸 딱 아, 18번 틀렸어. 18번 해설봐야지 했을 때 드랙 드랙 드랙 해서 찾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각 문제마다 쌤이 바로 가기를 뭐라고 하니? 뭐라고 하니? 아치! 북마크! 그거를 쌤이다달아놨다고쌤 되게 바쁜 사람이야. 알지? 그래서 그것까지 달아놨으니까 편하게 문제 30분 맞춰서 풀고 해설 강의 편하게 틀린 것들 똑똑 찍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사항들도 있었구나 해서 그거를 복습하고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샘은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6월 평가원 시험 대박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빡